단어를 영어식으로 받아들이면 우리의 영어가 어떻게 더 좋아지는지 그걸 더 보여드릴게요. 사실 우리말로 잘못 생각하고 있는 거죠. 자, '굿'이라는 단어를 한번 사용해 볼 텐데요. 굿. 아, 뭐가 떠오르시나요? 일단 '좋다'라는 우리말과 함께 뭐이 정도 이미지가 생각나지 않을까 해요. 근데 아니에요. '아니'라기보다는 좀 부족해요. 뭔가 다른 걸로 설명을 해야... 굿을 온전하게 영어로 받아들일 수 있게 돼요 왜냐하면 굿굿의 복수 형태를 붙이면 좋은 것들이 아니라 상품이라는 의미로 우리가 사용하잖아요 그리고 I'm great this 그러면 나 이거 좋아해가 아니라 나 이거 잘해라는 뜻이에요 오늘 설명을 들으시면 저기서 저 굿들이 왜 이렇게 쓰이는지 자연스럽게 이해가 되실 거예요 자 먼저 굿 자, d 하면 우리 말 좋은이라는 형용사니까요. 좋은이라는 말을 많이 꺼내는데, 자두 개는 좀 달라요. 그림을 한번 보세요. 그림이 어떻게 변하는지. 굿과 좋은은 겹치는 부분이 있지만 사실은 좀 다른 거예요. 자. 이 그림을 항상 생각하셔야 되는데 이게 무슨 의미냐면 우리가 굿을 은으로만 알고 있으면 저 파랑색에 해당되는 부분은 우리가 잘 사용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근데 오늘 설명을 들으시면 저 부분도 이제 잘 아실 수 있게 될 겁니다 그러려면 구세 영어식 의미를 알아야겠죠? 제가 설명을 드려볼게요. 지난번 컴을 설명할 때는 몸짓으로 이제 설명을 했었는데 오늘은 우리말 단어들을 나열해 볼게요. 그러면 이걸 종합해서 한번 받아들여 보세요. 그러면 굿이 뭔지 영어식으로 이해를 하실 수 있게 될 겁니다. 자, 먼저 구세 영어식 의미는 쓸모있는, 유용한, 효과적인, 적당한, 그래서 충분한 자, 이거를 하나로 다 합쳐서 뭐 키워드를 좀 뽑자 보면 활용 정도가 되겠죠. 자, 그래서 좋은 거예요. 자, 그러니까 감정적으로 좋다기보다는 이렇게 뭔가 유용하고 쓸모 있어서 좋은 거예요. 그러면 굿을 다 받아들일 수 있게 돼요. 실제 영영사전을 찾아봐도요. 어, 어딘가에 적합한, 적당한 그런 의미도 되고요. 아니면 어떤 특정한 역할에 맞게 그 요구되는 데 적당한. 고그 그만큼이라는 의미가 굿 시에요. 그래서 평상시에는 그냥 좋은이라는 우리 말로 받아들여도 별 문제가 없어요. Good people 그죠? 상관없죠. Have a good day. 자 아무 문제 없어요. 그런데 사전을 찾아봐도 좋은 뭐 착한, 선량한 그리고 뭐 친절한 이렇게 뭔가 좋은 이미지로 쓰이는 게 맞긴 맞는데요. 좋은이라는 우리 말로만 굿을 받아들이면 아까 보여드린 대로 마치 예외 사항이 있는 것처럼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I'm Great Swimming" 하면은 어 "나는 수영을 좋아해가 아니라 잘해" 라는 걸로 그냥 따로 수고로 외우는 거고, 아까처럼 굿도 어, 재산이나 상품으로 받아들이기 좀 힘들었던 거예요. 그런데 "활용"이라는 그 키워드를 제가 새로 꺼냈었잖아요. 그 이미지를 생각하면 네. 수영하기에 내가 뭔가 적당한 수영할 능력을 가지고 있는 느낌으로 받아들일 수 있고요. 굿즈도요, 자, 쓰레기가 아닌 쓸만한 물건이 되는 거죠. 명사형으로 쓰니까요. 자, 그래서 재산이나 뭐 상품 혹은 무슨 어떤 소유물에 대해서는 다 굿즈라는 단어를 쓸수 있는 거고요. 단수로 어, 굿이라고 쓸 수도 있습니다. 더 나아가면, I'm good. 그러면 마치 어, 나 좋아. 이런 의미 같지만 이건 언제 사용되냐면요. Would you like something more? 자, 더뭐 필요하니? 더 가질래? 더 먹을래? 할때 괜찮아 할때암 m g 을 쓰거든요. 그러면 이걸 처음에는 어 좋아라는 긍정적인 의미로 받아들일 수 있지만 사실 저거는 부정이에요. 괜찮다는 의미예요. 왜냐하면 나 충분해 라는 뜻이거든요. 그래서 no thanks를 약간 완곡하게 더 표현하는 것이라고 보시면 돼요. I don't feel good도요. 어, 심리적으로 뭔가 좋지 않아가 아니고요. 자 활용적인 측면에서 내가 별로라는 거예요. 그래서 아프다는 뜻이에요. For good도 한국 사람들이 많이 잘 모를 수도 있는데요. 이거는 뭐냐면 원래는 for good and all이에요. 그래서 뭔가 활용적인 게 계속이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영원이라는 겁니다. permanently 혹은 forever. 다음에 다시 외우실 생각 하지 마시고요. For good, for good. 자, 몇번 따라 하시면서 영원이라는 뜻으로 받아들여 보세요. 그러면, He left her for good 하면요. 그는 그녀를 떠났다. 뭐, 좋은 것을 위해서가 아니라 영원히 떠났다는 걸로 쉽게 받아들일 수 있게 될 거예요. 자, good. 영어식으로 조금씩 좀 수정이 되고 있죠? 그러면 이게 효과가 있는지 한번 테스트를 한번 해볼게요. 자, 다음 구문. 어떤 의미로 받아들이세요? Good for nothing. 하면요. 좋은 것이 아니니 아니라, 자 쓸모없는이라는 뜻이 될 거예요. 무가치한. 그 뭔가 활용 측면에서 좋은이다 보니까 무조건 긍정적인 뜻으로만 쓰이지 않아요. 그 수준에 맞게끔이라는 의미가 될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보통은 'good for you' 그러면 뭔가 좋은 일일 때 'good for you' 하면서 기쁘게 표현하면 '우와 좋아 축하해 잘됐네 너한테 좋네' 이런 의미지만 갑자기 표정을 바꾸고 'good for you' 하면요. 이건 좋은 의미가 아니에요. 비꼬는 뜻이에요. 뭐냐면 어, 그만큼 그래 네가 그만큼이지 뭐 이런 의미가 될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미국은 good for you를 쓰지만 미국이 아닌 뭐 호주 같은 나라는 그런 유를 더 많이 쓰기는 합니다. 자 다음 표현 your guess is as good as mine 하면요 이건 언제 쓰냐면요 잘 보세요 질문이 이런 게 들어와요 what time does this movie start 이 영화 언제 시작하지?라고 물어봤는데 어잘 모르겠어요. 그러면요 your guess 자 네가 생각하고 있는 거 뭐냐면 그게 뭐냐면 내가 가진 거랑 그만큼이야 그래서 다시 말하면 나도 몰라 라는 뜻으로 활용이 돼요 그래서 저런 표현들은 사실 모르는 단어 없잖아요 your guess is as good as mine 이건 모르는 단어 없잖아요 good, g o o 이라는 단어를 몰라서 더더욱 이해가 힘들었던 거고요 이런 걸 하나하나 다 우리가 쉽게 알 수가 없으니까 이렇게 모르는 표현이 나오면 한번 사전을 찾아보세요. 저 단어로 시작하는 자주 쓰는 구문들이 뭐가 있는지 자세하게 나오니까요. 조금씩 찾아보는 습관을 들이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good. 제가 자주 말씀드리는데 영어 단어는 자리에 따라서 품사가 결정되는 게 많다고 했어요. 그래서 good도 명사로도 많이 쓰여요. 그러면 조음이라는 명사형보다는 이득이라는 의미로도 많이 쓰여요. 실제로 영영사전에도 그렇게 나왔고요 우리말 사전에도 이익이라는 말로도 많이 쓰여요. 그러면 좋은과 뭐 이익, 이 경제적인 이익도 포함될 수 있는데 이게 약간 좀 차이가 있을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예문을 하나 보면 He works hard for the good of the country. 그러면요. 그는 열심히 일해요. 근데 나라의 이익을 위해서 열심히 한다는 거예요. 경제적인 이익이 될 수도 있고 뭐 브랜드 가치 나라도 브랜드 가치가 있으니까요. 브랜드 가치를 위해서 일한다든지 뭔가 실질적인 이득이 되는 걸 위해서 열심히 일한다는 의미예요. 그냥 좋은 걸로 받아들이기보다는 그렇 하면요. 뭔가 활용을 활용할 수 있는 실질적인 이득이라는 의미로 받아들이는 게 훨씬 더 정확해요. 여기까지 설명드린 걸로 저 파란색 부분에 해당하는 굿 이제 좀 활용할 수 있을 것 같죠? 자 결국 이게 뭐냐면요, 자 그냥 좋은 게 아니라 어떤 형식으로 해서 좋아지는지 그거에 대한 의미를 알면 된다라는 건데 결국 중요한 건자 좋은이라는 우리 말의 핵심 뜻이 있을 거고 구세에 대한 핵심 뜻도 있을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요 차이가 있다라는 걸 오늘 알게 됐고, 자구이라는걸 그냥 존이라는 우리 말을 이제 좀 벗어나서 영어식으로 좀더 이해할 수 있게 만들어 본 거예요. 그냥 끝내긴 아까우니까 오늘 배운 구쳐 good, 구시라는 단어를 가지고 문장에 적용해서 문장과 좀더 한번 친해지는 시간을 가져볼고 마칠게요. I'm good at swimming. 자 아까 얘기한 표현을 가지고 다른 예문을 하나 만들어 볼게요. Good. 자 뭐냐면 you are good at math. 너는 수학을 잘하잖아 잘하지라는 문장이에요. 이거 적응하고 한번 자유롭게 구사하는 걸 연습해 볼게요. 의문문으로 만들면 우리가 이렇게 그림으로 많이 설명을 드리죠. Are you great math? Are? 비동사에 해당하는 Are 가 앞으로 가서 Are you great math? 자 따라해 보세요. Are you great math? Are you great math? 자, 이번엔 뭘 잘하는지 말을 안 하면 저메스 자리에 빈자리가 되는 거고 저 빈자리에는 와이 들어가는 거죠. 자, 그러면 와이 뭔지 설명을 할 때는 맨 앞으로 보내서 what you are great. what you a g r e t 네가 잘하는 무언가 뭔지는 말 안한 거예요 그래서 왓을 쓴 거죠 우리가 그동안 굿이라는 단어를 항상 받아들이면 좋은이라는 우리말을 꺼냈는데 이제 우리말을 좀 버리고 좀더 영어식으로 가깝게 다가갈 수 있도록 제가 설명을 드린 거예요 앞으로도 모든 영어를 다 단어뿐만 이 아니라 문장도 마찬가지고요 모든 영어들을 다 이런 식으로 받아들이는 걸 함께 하다 보면 점점 영어식 사고에 익숙해지고 올바른 영어 그리고 쉬운 영어를 사용하기 될 거예요. 계속 같이 함께 하셨으면 좋겠습니다.